어, 오늘은 이제 그 소아 성장 그리고 소아 비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음그 소아 비만의 평가 그 다음에 소아 성장의 평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엄격하게 정의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러니까그뭐 아이들이 비만인 경우에 성조숙증 이야기를 하면서 어, 성조숙증에 우려가 되니 우리 아이가 살을 빼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게 기준들이 좀 있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사실은 되게 슬프게도 소화비만을 평가하는 를 도구라든지 아니면 은 소화성장을 평가하는 도구들이 엄격하게 잘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제가 성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저희 애가 크면서 관심을 두게 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우리 애가 제 애가 잘 크고 있는지를 보기 시작을 했던 게 성장클리닉이었거든요 었 그래서 지금 이제 자료를 이렇게 쭉 찾아보니까 2013년도부터 제가 엑셀을 가지고 체크를 하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웃음> 관심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제가 그 자료들을 가지고 이제 연구들을 하기 시작을 했고 어 그이 내용들이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어 소화비만이라고 정의를 하면 현재는 그 아이들의 그 키와 체중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어 상위 5%에 들어가면 소아비만으로 현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어 상대적으로 소아비만을 보는 거고요. 어 예를 들어서 그 집단 자체가 다들 살쪄 있는 집단으로 가 있으면 그 중에서 5%를 소아비만 만약에 집단 자체가 다들 살이 안쪄 있다고 라 하면 은또그 중에서 5%가 소화비만이라고 해서 소화비만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기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그러다 보니 어, 네 그냥 뭐 키, 체중 이것만 보고 또 소화비만을 평가를 하기도 하죠 그러고 성조숙증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그렇더라고요 남자애들하고 여자애들하고 살이 찌는 거에 따라 가지고 성 저숙증이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 어그 정도가 난이도가 그니까그 정도가 달랐었고요. 또 그런 것들을 보려 그러면 뭐랄까 그 저기 저기 그니까 호르몬 검사를 직접 한다거나 그래서 어 성장 호르몬 그리고 그 저기 소화 비만하고 관련된 그 저기 뭐죠? 그니까 여성호르몬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소화 비만 그다음에 성조숙증을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어서들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자, 어 오늘은 궁금하신 분들이 그니까 우리 아이가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혹은 어 우리 아이가 체중을 조절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어 댓글을 통해서 남겨 주시면 제 <웃음> 제, 저희가 이제 가지고 있는 평가 도구를 이용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려주실 때 성별, 그 다음에 나이, 어, 그리고 현재 키, 체중, 네, 이렇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아, 성별 나이가 아니죠. 혈사 바뀌었어요. 아,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여자분들은 잘 아시더라고요. 저희 저희 저희 집 사람이 나무 뭐 바뀐 거 없어 그럼 뭐가 <웃음> 혼나는데 <웃음> 네 어, 주말 주말간에 머리 좀 다듬고 왔습니다. 예 어, 이번 주에 또 방송이 있어가지고 음, 미리 갔다 와야 됐습니다. 어, 더더번 머리가 돼 있었거든요. 자 오늘은 지금 댓글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뭐 뭐야 뭐야 실장님 통해서 벌써 받았어 반칙이야. <웃음> 어그 오늘 소아비만 그다음에 성조숙증 이런 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해결하는 그런 시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아 어, 아이의 생일 그니까 내가 나이가 아니고요 생일 그다음에 키와 체중 성별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 어그 키와 체중을 측정한 그 날짜까지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개월 수에 따라서도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큰 사람들은 나이에 따라서 내용들을 체크를 하거나 아니면 정말 10년이라는 구간들 있잖아요. 30대, 40대 기준, 50대 기준,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애들 같은 경우에는 개월수에 따라서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3개월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 6개월 동안 어떻게 바뀌었냐, 이렇게 내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자, 궁금하시면, 어 키, 체중, 네, 요걸 알려주시는데, 어, 생년월일하고 성별, 그리고 키랑 체중을 측정한 날짜까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이제 히스토리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엑셀 가지고 이제 체크를 했던 게, 어, 2013년도부터, 어, 진행을 하고 있었었고요. 그거를 볼 때에, 그 전에 보통은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애들 그 저기 뭐죠 영유아 검진 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가 보면 소아과에서 어 개월 수에 따라서 키 점수가 얼마다 그 다음 몸무게 점수가 얼마다 이렇게 알려 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뭐그그점 찍는 거 있잖아요 점 찍는 거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숫자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어 보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안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했고, 어, 그걸 통해가지고 성장이 얼마까지 진행이 될 건지, 그 다음에 요즘은 하지 않는데, 한참 이제 성장 클리닉을 제가 주로 할 때에는 그발 뒤꿈치 뼈에서 초음파를 가지고 그 성장판 측정하는 거, 그런 것들까지 다 같이 분석을 해서 성장 클리닉을 어, 진행을 했었었는데 요즘은 그 장비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키랑 체중만 가지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클 건지 어, 이런 것들을 예상을 하고 있고 성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 이렇게 해서 음네 오늘 제 성장 성장 클리닉의 노하우를 다 까는 시간이 되는 건가요? <웃음> 네 편의사 선생님들께서 보시면은 오히려 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입니다. 자. 지금 보자. 이게 화면이 이렇게 해서 보이실까 모르겠네요. 자, 어떻게 보자. 보자, 보자, 보자, 보자. 아이고, 보자. 이거 좀 치워보자. 자, 이렇게 하면, 아, 잘안 보이는구나. 네. 이렇게 숙여야지 잘 보이나요? 네. 지금 보면, 이렇게 해서, 어, 네. 체중점수, 키 대비 체중점수, 그 다음에 체중의 평가, 이런 내용들이 보여지긴, 어이고, 신세진 원장님 얼굴도 나오는군요. 그러면 우좀더 숙이는 걸로. 네. 자. 네. 이게 준비되지 않은 라방이라. <웃음> 아니,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자. 네. 이렇게 하면은 제 얼굴이 잘 나오겠군요. 자. 이게 화면을 연동을, 연동을 시켜가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서 제 마음대로 하니까, <웃음> 어, 알아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그, 뭐지? 실장님한테, 그, 키랑, 아, 통해서 받았다고? 그러면, 키랑 체중, 그, 그, 저기, 뭐야, 분석치를 다 받으셨다는 거죠? 네. 모니터 화면이라서 글자가 반대로 보입니다. 요, 아, 아, 잠깐만요. 잠깐만. 이렇게 해서, 얘를, 카메라를 돌려버리면, 아, 이러면 잘 나오네. 세상에, 이걸 몰랐네. 네. 하지만, 또, 이렇게 하면은 제 얼굴이 엄청 크게 나오겠죠? 할수 없습니다. <웃음> 네, 이렇게. 자,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를 이렇게 더 숙이면 되겠는데, 내가 화면이 안 보인다. 자, 어디 보자. 예. 아, 이 쉽지 않네, 이거. 자, 이만큼 더 밀어볼까요? 어, 좋아. 키 137에 몸무게 35.5kg. 생일을 알려주세요, 생일. 키 137, 몸무게 얼마? 35.5kg. 자, 그 다음에 생일을 알려주셔야 돼요. 이게 생일이 안 들어가면 안 나옵니다. 날짜까지 주세요 13년 7월 얼마 7월 대충 1일이라고 할까요? 네. 주기적으로 체크하고 있어요 성장관리에서 되게 중요한 게 주기적으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성장은 지금 오늘의 상황만 보고 이걸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이걸 12월 예를 들어서 2일 날 측정을 하셨다 네, 알겠습니다 7월 22일이랍니다 재밌죠. 자, 그러면 이런 숫자들이 다 바뀌게, 어, 제가 만들어놨습니다. 남자예요? 알았어. 아, 아, 아, 네, 네. 자, 그럼 좀 이따가 지금 위에 계신 이제 서태지 좋아하시는, 네, 태지님께 먼저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내용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를 보셨죠? 그러면 지금 현재 측정일은 제가 대충 잡았습니다. 이게, 아유, 22일인데. 네, 22일이면 이제 숫자가 또 바뀌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보시면 네잘 보이죠? 음. 가까이가 좋아 자 키가 137에 30이면 현재 100개월이 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또래들의 키가 128.6이래요 그러면 우와 잘 크고 있네 벌써 거의 한 9cm에서 10cm 정도는 다른 애들보다 빠르게 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키점수가 93.2점이 나왔고 최종 예상키는 169 정도 되네 엄마만큼은 크겠다 네 그리고 또래들 체중보다도 지금 체중이 많이 나갑니다 그러면 어, 체중점수가 91.3이니까 아직 소화비만은 아니에요 저이 체중점수라고 하는 이 체중점수가 95점이 넘어가면 소화비만으로 평가를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소화비만이라고 하는 거는 딱이 숫자가 나와야 돼가 아니고요 어, 상위 5%의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 또래랑 비교를 했었을 때에 상위 5%의 체중을 가지고 있으면 소아비만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를 더 봅니다 여기에 보면 지금 키대비 체중 점수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애들이 키가 다 다른데 개월 수만 가지고 체중을 어, 평가를 한다는 라 거는 말이 안 됩니다 자 우리 부끄러운 신원장님이 덜 나오게끔 이렇게 볼까? 네. <웃음> 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키대비 체중 점수까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76.6 이면은 이제 정상 체중 이렇게 들어가 있죠 그러면 체중은 많이 나가는 것 같지만 어, 얘는 지금 키에서 적절한 체중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약간 좀 많은 편에 들어갈 거고 음, 아마 어, 좀 통통하다 많이 통통하다 엄마가 보기에는 많이 통통하다 라고 느낄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좀 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빼면은 어느 정도까지 체중을 조절을 해주는 게 좋을까 네, 키래비 체중점수 몰랐죠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저밖에 안 해요 다들 그냥 키점수가 얼마야 체중점수가 얼마야 이것만 하거든요 왜냐하면 어, 소아과에서 가이드를 주는 게 거기까지 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만 가지고 아이들이 비만이 아니냐 라는 것들을 체크하기에는 너무 자료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어 같은 키 대비해서 어느 정도의 체중 위치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까지 이제 체크를 했던 거죠. 그러면 자 얼마까지 빼는 게 좋으냐면 하키 대비 체중 점수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은 95점이 넘어가면 비만 그 다음에 85에서 95점 사이를 어 과체중 85점 밑을 정상 범위 그리고 어, 예를 들어서 이제 20% 30% 이렇게 되면은 어, 많이 마른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태진님 아이는 어, 체중이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을까? 얼마쯤 됐으면 좋겠어요. 배가 좀 많이 나왔어. 네. 자 체중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어? 한 32kg? 32kg로 바꿔볼까요? 네, 32로 바뀌면 이렇게 갑니다 자, 키 대비 체중 점수가 아까 전에 76점에서 46점까지 떨어집니다 네. 자, 그러면 32kg를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34 정도만 해서 한 1.5kg 정도만 줄여도 되게 많이 떨어지죠 아까 76점에서 65점 이런 식으로 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어 굉장히 큰 폭의 체중을 조절을 해주는 게 아니라 어른들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아이들 체중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는 1kg, 2kg를 어, 조절을 해주는 것만 가지고도 굉장히 크게 체중에 영향을 받습니다 체형에 그다음에 또 하나 어, 소화 성장 같은 경우에는 그 단지 체중 그러니까 애들이 체중만 변하는 게 아니고 키가 사실은 같이 변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도 체크를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140이 될 때까지 35.5kg를 유지를 한다예요 그러면 은 어떻게 가느냐 하면 지금하고 되게 많이 다르죠 지금은 체중 점수가 76.6인데 어 만약에 동일한 키에서 체중이 유지가 된다면 은 60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쵸 체중 점수 이런 것들은 개월 수랑 보는 거니까 동일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 이런 지금 이제 키 대비한 체중 점수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게 되니까 어, 아이들은, 그니까 성장 같은 경우에는 소화성장 전략은 두 가지로 가는 거예요. 그니까 소화성장, 아니, 니까소아기에 그러니까 체중 관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요. 하나는 체중을 유지를 시킬 것이냐. 키가 큰 동안. 두 번째는 동일한 키가 있을 때에 체중을 줄여낼 것이냐. 이두 가지를 같이 갑니다. 그니까 두 가지를 다 하려면은 시간이, 아, 그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고 긴 호흡으로 봐야 돼요. 키가 크는 거는 보통 1년이라는 텀으로 보니까. 그러면 지금 당장에 체중만 조절을 하겠어가 되면은 한 1kg, 2kg 정도를 조절을 해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키까지 같이 보고 싶어. 그럼 1년, 2년이라는 텀을 가지고 관찰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어쨌든 체중은 잡고 키만 늘기를 바라지만은 체중은 당연히 같이 늘 수밖에 없어요. 애들 뼈다고 무기도 커져야 되죠? 네. 머리, 음, 음. 네, 머리 무게 말고 <웃음> 근육도 늘어요 그러니까 키가 이제 키가 크는 동안에 근육도 늘어야 되죠. 그렇게 돼서 어 체중이 늘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른들 생각을 하고 어 소화 비만이라든지 성장 관리를 하겠다가 되면은 안 돼요. 엄마들이 공부를 좀 해야 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지금 태진 님의 같은 경우에는 어 요런 식으로 전략을 짜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를 제가 더써 드릴게요. 137에, 아까 얼마? 34kg 정도. 자, 33.5로 해볼까? 네, 이러면 동일하게 나옵니다. 자, 이쪽으로 쭉 가봅시다. 자, 그러면, 아까 어떻게, 어떻게 했죠? 이거 잘 기록을 해놓든지 뭘 해봐. 예. 자, 같은 키에서 체중을 2kg를 줄일 때의 키 대비 체중 점수를 보시고요. 또한 같은 체중일 때의 키가 3cm가 늘었을 때의 키 대비 체중 점수를 보세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을, 체중을 조절할 방향으로 갈 거냐 아니면 은 체중은 멈추고 키를 늘릴 방향으로 갈 거냐 할때 이런 부분들을 가이드를 잡아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체중은 안 늘고 키만 쭉쭉쭉쭉 계속 컸으면 좋겠죠 그러면 애가 죽을 수도 있어요 <웃음> 그런 식으로 쫄리면 네안 되겠죠 네 그러니 이런 정도만 해도 단기적으로 약한 1년 아 아니 1년이 아니죠 3cm 정도 크면 한 6개월 정도면 크거든요 그럼 6개월 내에 목표치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6개월 동안 보통 한 3cm 정도가 클 거니까 그 3cm가 크는 동안에 6개월 동안 체중이 늘지 않게끔 관리를 해보겠다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은 지금 한 2kg 정도 줄이는 거면 은한 달에서 두달 정도까지 걸릴 거거든요 그러면 한두달 이내에 한 2, 3kg, 2kg 정도를 줄여보겠다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배가 볼록 나와 있는 게쏙 어,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동네 엄마들이 욕해요. 애 엄마가 개모라는 둥, 애를 안 먹인다는 둥 어, 이런 소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자아 옛날에 내가 해준 적 있어요? 그러면 그거 보고 그 자료가 있으면 은 여기에 똑같이 한번 다시 옛날 거랑 비교해가지고 넣어봅니다. 제가 나중에 찾아가지고 댓글로 아니 뭐지? 카톡으로 연락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애기때 제가 해줬는데 지금 예상키하고 그때랑 같다고요. 어 그러면 잘 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에 성장 속도가 바뀌지 않고 어, 잘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성장 같은 경우에 변수가 진짜 많습니다. 이게 예. 어, 네 최근에 제가 했던 아이의 이름을 지우고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보여드리도록 하고 자 그다음에 그 위에 분 우, M, J, 님 것도 제가, 어, 조절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제 얼굴이 등장했습니다. 아, 재밌습니까? 네. 이런 거를 실제로 보면은 많이들 재밌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자꾸, 어, 엄마들 그냥 생각만 가지고 자꾸 뭘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기준들을 가지고 어느 정도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가 되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야 얘는 이렇게 되어야 돼 얘는 이렇게 되어야 돼 자기 몸들은 그러지 않으면서 애들한테 자꾸 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음. 어디보자 지금 2009년 4월 27일 여자 1 6 3에 53일 다 컸네 어 2009년생이면 지금 6학년이잖아요 그럼 1 6 3에5 3이면클거다큰 정도인데 아직까지 좀 남았겠죠 자 어디 봅시다. 2009년 4월 27일 그 다음에 측정일도 역시 동일하게 해서 163에 53kg 자, 자 이렇게 다시 보겠습니다. 아, 아 이거 쉽지 않다. <웃음> 다음에, 다음부터 이거 어떻게 할지 고민 좀 해야겠다. 자 지금 163에 53kg면은 어 또래 평균 키가 154래요 이게 너무 적게 나온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어, 엄마들이 보는 주변 애들이 되게 큰 거기도 하고요 또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성인 때까지의 자료를 다 같이 보는 거라 가지고 어,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지금 현재대로 크고 있으면은 뭐 2차성지나 이런 것들 다 따져야겠지만 현재 수자상으로만 보면은 169 정도까지 클것 같다 라고 하는 거고 체중도 지금 40점대에 있으면은, 어, 되게 좋아요. 네. 막 마르지도 않고, 뚱뚱하지도 않고, 그냥 딱 적절한 수준 내에 있습니다. 네. 키가 더 커야죠? 어, 더 컸으면 좋겠어. 자. 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169까지는 클것 같다. 하지만, 그니까 변수가 되게 많다 그래서 2차 성징을 했느냐, 그니까 초경을 했느냐, 초경을 하고 나면은 보통 성장 속도가 급격하게 느려지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그러니까 초경을 언제 시작했느냐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더 계산을 해줘야 되고 어~ 또한 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초경을 늦췄으면 좋겠죠 그러면은 키가 크는 시간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초경을 늦추려고 하면 호르몬제를 써야 되거든요 호르몬을 가지고 억지로 몸을 조정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애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성조숙증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 호르몬제를 쓰겠다고 하면은 저는 진짜 무식한 엄마라고 봐요. 네. 병원에서 만약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 어그 병원 정말 이상한 병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의사 양심이 아요 라방이잖아. 나중에 없어지겠지. 의사가 양심이 없어. <웃음> 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혼날까요?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사실 아, 좀더 되게 부럽죠. 네. 그렇 그렇다고요. 자 초경이 5학년 때 시작을 했어. 그러면 지금 1년 지났으니까 아마 165 정도까지 클것 같아요. 어, 네, 보통 한그 이후로 한 1cm, 1년 한 1cm에서 2cm 정도 크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끝나게 되는데 어, 내년에 내후년 정도까지 해서 165 정도까지 크고 어, 그만 클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65면 괜찮지 않아요? 너무 계속 커야지 커야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165만 해도 충분히 충분히 많이 큰 편에 들어갑니다. 자 어쨌든 만약에 지금 이제 165어 정도라고 하면 자 165인데 53kg를 유지를 하고 있으면 엄청 체중이 작게 나가는 수준에 들어가요. 그러면 만약에 어, 좀 어, 그러니까 날씬하게 관리를 하는 방향으로 안내를 하고 싶다. 가 되면 이제 요 정도 체중을 목표로 키가 165 정도에 53kg 정도가 되도록끔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엄마가 165라서 저보다 좀더 컸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엄마 키랑 똑같은 게 옷도 똑같이 입고 좋을 수도 있어요. 네. 너무 크면 옷다 다시 다 사야 돼. <웃음> 아닌가? <웃음> 자. 요 정도면 되게 잘잘그 뭐죠? 잘 관리를 하고 계신 그런 수준이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다음에 보자. 2010년, 2010년 6월 30일, 남자야. 어, 154에 50kg. 자, 이러면 또 쭉쭉쭉 가봅시다. 아, 이걸 통별을 남자로 바꿔줘야죠. 남자. 네, 남자랑 여자랑 기준점이 달라가지고. 자, 이렇게 하면 보자. 지금 키 점수가 83점대. 그 다음에 예상키가 180 정도, 현재 상황이면. 물론 이제 현재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때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체중도 어 66.9면은 괜찮네요 네. 다 좋습니다. 네. 약간 통통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데 어, 그건 엄마 눈에서 그렇게 보이는 걸 거고 지금 154에 50 정도면은 다 괜찮습니다. 자, 참고로 저희 애가 어, 남자 그 우리 우리 김뚱뚱이 <웃음> 네, 얘도 9년생이거든요. 9년 5월 20일인데 지금 최근에 키가 170 정도까지 갔을 거예요 아마 169? 169 정도로 할까요? 169에 어제... 아 오늘 아침이구나 야임마이 뚱뚱아 <웃음> 체중재봐 이렇게 했더니 아 까면 안 되나? 네못 들은 척 해주세요 67.4래요 네 그럼 얘도 지금 성장 오 예상 키가 160... 100... 뭐야 186이야? 세상에 고만 키워야겠다 체중 점수 봐봐. 아직까지, 오, 아직까지 정상이군요. 얘가 작년에, 사가 작년에 얼마였지? 작년에 160이 안 됐는데, 160, 160 정도에, 예를 들어서, 그때가 한 65kg 정도 됐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다이어트 해야 돼. 이렇게 해서 다이어트를 시켰거든요. 이때는 에 비만으로 떴어. 그래서 저희 1호가 비만이 되어서, 어, 지금, 신세진 원장님 여기 보이시는 신세진 원장님하고 같이 신세, 신세진 원장님 손한번 흔들어 주세요 <웃음> 어 부끄러워 신세진 원장님하고 같이 해서 어, 저희 한약을 먹여가면서 다이어트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체중이 좀 줄다가 다시 찌나 싶어가지고 어, 네. 다시 요새 약을 먹이는데 두 번째 하니까 이놈 식기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잘안 빠지네요 저번보다 자네 소아성장은 저희는 소아성장 관리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어 그냥 막연하게 그 소아성장 도표에서 키랑 체중 나오는 거 이것만 가지고 한다 아니면 인바디만 가지고 한다가 아니고 어 아이들은 평가를 하는 그 방법 자체를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기준들로 아까 이제 보여드렸지만은 자 이런 이렇게 되는 아이가 있으면. 21년 12월 2일 해서 자 키가 165가 되는 동안에 체중을 유지시킨다면 어떻게 될까 어유 그래도 과체중이네 자 아니면 키가 1 6 0인데 55kg까지 빼 볼까 오우 심각하다 자 20... 어유 죄송해요 네 여기 보면은 12월 2일로 일단 날짜를 적고 자 똑같은 키에 체중을 더 줄였을 때 어떻게 될까 이야 10kg를 빼야 정상 체중이야 세상에 어. 그런 식으로 어 체크를 해서 가이드를 잡습니다. 그러니까 비만이라고 하는 데에서 그니까 러 비만 성장 관리에서 어 가이드를 해주는 기준점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는 이렇게 제가 좀 연구한 그 방식으로 이것도 그 제가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고 그 저기 아이들 그 아이들 이제 신체 측정한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국가 데이터들이 있어요 그 국가 데이터를 제가 받아가지고 어다 분석을 하는 겁니다. 밑에 보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이렇게 지표들이 나와 있고, 사실은 숨겨진 애들까지 있어. 요 이거 계산을 하려고. 근데 그것까지 다 가르쳐드리면은 엄마들이 도망가서 그냥 요 정도만 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디 봅시다. 생리하고 그런 게안 느껴진다. 40점대 5학년. 6학년. 안 돼, 안 돼. 자, 어, 저희 딸 것도 보고 싶은데 몸무게를 적기가 싫으면, 방법은 저한테 나중에 따로 알려 주십시오 네 따로 알려 주시면은 제가 요거를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봐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자 어떻습니까 아이고 저기는 또 저희 네제 연구실입니다 자네 어때요 재밌으시죠 어 네. <웃음> 화면이 엉망이라서 죄송해요 어 이거를 네할 방법을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에이, 그냥 그냥 네, 이런 거 고민 안 하고 그냥 하려고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이렇게 보셨지만 지금 제가 보여드린 거는 성장하고 비만을 어떻게 동시에 관리할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숫자상으로는 저렇게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어, 그리고 어, 아시겠지만 저거는 저희 한의원만의 특별한 연구입니다 제가 그 다이어트나 이런 쪽으로 하다가 보니까 아니면은. 유튜브로 방송을 해요? 아, 모르겠어. 네, 누가 세팅을 해주셨는으니상 못하겠어. 자, 제가 숫자에 되게 민감한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숫자가 조금만 이상해도 이게 뭐야, 이게 뭐야라고 했던 것들을 자꾸 파고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 저희가 하는 다이어트도 그렇고 어, 이런 성장 관리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까지 이제 진행이 됐던 거죠. 예. 자, 유튜브 방송? 나중에 그네 유튜브 방송도 한번. 음,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세팅한 아니, 장비가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배워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그 아이들 관리는 두 가지를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는 그니까 일년 이상의 장시간으로 본다고 하면 체중을 유지하면서 키가 크는 방향을 제한을 하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또 단기간에 한두달 이내 혹은 뭐좀 길면 석달 아니면은 더 길게까지 본다. 그러니까 현재 키를 기준으로 체중을 어디까지 떨어뜨릴 것이냐 이것도 기준을 설정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체중 설계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비만할 때도 제가 그거를 제안을 드리잖아요 정확하게 비만가 그러니까 체중을 설계를 해서 그 목표까지 도달을 하게끔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빼야 됩니다 라고 할 때에는 오히려 건강에 문제가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건강 생각하지 않고 하는 다이어트 방법들은 되게 많습니다 아무 데나 가도 돼요. 네,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요. 어, 하지만 건강까지 같이 감안한 다이어트는, 어... 제가 한인사라고 그런 게 아니라, 한인사들 말고는 거의 할 수가 없는 수준에 있습니다. 네, 한인사들은 그, 그 기본적인,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어오던 그런 세팅들이 있는데, 어, 세팅이 쉬워요. 그래서 세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있는데, 그 외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어, 그렇죠. 네. 네, 좋습니다. 자, 어, 나중에 그 아까 저기 TKQWN님은 저한테 개인톡으로 주시면 제가 개인톡으로 계산을 해서 어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소아 비만 성아 성조숙증 이야기를 또 해야겠군요. 성조숙증 같은 경우에는 남자 아이들은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남자아이들은 성조숙증에 대한 문제가 그러니까 호르몬의 변화가 여성호르몬 위주로 그 비만이 되면 여성호르몬이 많아지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남자애들은 영향을 덜 받았는데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체지방에서도 여성호르몬이 나와요 저희가 그 호르몬 이야기할 때에 에스트로겐이라고 하지만 얘네들이 E1, E2, E3라고 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난소에서 나오는 거, 얘가 제일 기본인데 체지방에서도 나오는 호르몬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임신했었을 때에 태반에서 나오는 여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임신했었을 때니까 뭐 지금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니까 러 비만하고 성조숙증을 자꾸 이어가는 이유가 이 에스트로겐 레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지방을 떨어뜨려서 에스트로겐 레벨을 줄여서 성조숙증이 빨리 진행이 되지 않도록 그니까 이미 진행이 된 것을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가지고 막아, 막아내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의학이든지 간에 불가능해요. 이미 진행된 것들을 다시 거꾸로 돌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 불가능 보시면 안 되고 그냥 불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럼 이거를 되돌려가지고 1대로 돌아가고 싶어. 못하잖아요. 그건 안 된다고. 그러니 지금의 진행 상황을 어떻게 스탑을 시킬 거냐를 고민을 하는 게 성조숙증 관리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할 때에 호르몬 요법을 쓸 수도 있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비만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들이 더 많기 때문에 어, 비만을 컨트롤을 해서 성조숙증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방법을 사용을 하십사. 왜냐면 그게 아이들의 건강에도 더 좋으니까요. 성조숙증은 꼭 비만 때문에 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어~ 뭐 환경 호르몬들 있잖아요. 그 환경 호르몬들의 노출이 되어서도 호르몬 밸런스라든지 이런 데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하지만 그거는 난 모르겠다. 왜냐면은 저희의 영역은 절대 아닙니다. 네 모르겠어요. 네안 되는 건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또제 스타일 아니겠습니까? 자, 성조숙증, 네. 그리고, 아, 비만 관리. 그래, 소아 비만 관리법을 마지막으로 오늘 좀 이야기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제가 성인들 비만 할 때에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음식하고 다이어트는 1도 관계 없다. 네,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모두가 다이어트와 음식이 영향이 있고, 이게 살찌는 음식이고, 나쁜 음식이고, 정크푸드고,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딥하게 까놓고 보면 음식 종류와 다이어트는 정말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먹어서 살찝니다. 이거 먹어서 살 빠집니다. 라고 하는 음식은 지구상에 없어요. 제가 요즘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일들도 많이 이제 엮여가지고, 어,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센터라는 거를 해요. 이게 제,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복지부 산하에 있는 공기관에서 발주를 한걸 서울특별시 한의사회가 어 그거를 이제 용역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제 사업 책임자로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서 이제 사업 아이템도 설정을 하고 그중에 비만도 있는데 비만하고 관련된 건강 강좌를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영상을 이제 그 사업에 참여하시는 다른 한의원 원장님들이 영상 촬영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영상 촬영을 하는데. 그 원장님이 비만, 자기는 비만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먹고 있대. 그 이야기는, 자기는 비만을 전문으로 한인사데 하는 이제 그한의사인데 그러니까 비만 이야기를 하는 한의사인데 자기는 빵 먹고 있다는 거예요. 빵 먹고 살찐단 뜻이지.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그, 저, 저경희대 선배거든요. 형님, 빵 먹는 거살안 쪄요? 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니, 왜? 빵이 왜? 그 설탕 떠리가.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유는 안 가르쳐 줬어요 <웃음> 제 노하우를 다깔순 없어 아니, 물론 다 아는데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한의사들조차도 그것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한의사들 뿐만 아니고 의사들 의과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 요새 저희 달고 있잖아요 어, 의사들 살 빼주는 곳 네, 한의사들 교육시키는 곳 그게 저희 한의원이거든요 근데 네, 의사들도 어 식욕억제제가 양약에 되게 많잖아요 자기들 안 먹어요 한의사들은 식욕억제제 한약으로 되어 있는 식욕억제제 있잖아요 한의사들은 지들이 다 먹어요 <웃음> 네 양약하고 한약하고 차이가 이제 그런 거다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어쨌든 간에 의과의사들이든 의료인 의료인이라고 하시는 그 분들조차도 밀가루 음식은 살찐 음식이야 빵은 살찐 음식이야 정크푸드는 안돼 어, 그런 이야기들을 늘 합니다 제가 지금 지금 보시는 분들, 이제 저희하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죠? 네. 음식의 종류가 뭐가 중요해? 양이 중요하지. 그죠? 그래서 뭐든 많이 먹으면 무조건 다 찌고요. 뭐든 적당히 적게 먹으면 다 빠져요. 네. 어, 초밥 15피스 먹고 이렇게 하면 살 찍었니? 안 찍었니? <웃음> 어, 그렇게 먹고, 돼지갈비 먹고 또 중간에 막, 응? 이것저것 준다고 해가지고 떡도 먹고 빵도 먹고 그렇게 하니까 살이 찌지. 네. 그렇게 해서 살이 찌는 겁니다. 빵 먹고 살 찌지 않습니다. 어, 여자분들은 초밥이 6에서 8피스 정도가 어, 한끼 한 식사로 적정 수준이고요 남자분들은 10에서 12피스 정도가 한끼 식사로 적정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거 넘어가면 그냥 많이 먹는 거예요 네, 초밥 먹고 당연히 살찔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밥을 반띵을 해가지고 기술적으로 먹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어, 어쨌든 간에 빵 좋아하는데 살찔까 봐 자중하는데 음, 빵 먹는 방법을 아직까지 모르는 거고요 제가 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빵은 살찐 음식이니까 난안돼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가야 돼요. 어, 그러니까 빵이 왜 살찌는지부터 다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하자 그러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그래서 진짜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식 종류 때문에 살은 내가 <웃음> 혼날라고 온건 맞는데 어, 그러면, 네. 아이들을 가려. <웃음> 자, 그, 네. 아, 샐러드는 사실 코끼리처럼 퍼먹어도 돼요. 자, 그래서, 어, 아이들, 그, 우리, 우리 지금 소화비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 소화비만을 컨트롤을 할 때에도 아이들에게 너이 음식은 살찌는 거야, 이 음식은 살아찌는 음식이야, 라고 엄마가 지정을 해주면은 아이들은 그거를 어릴 때부터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게 지금까지 학습이 되어서 그 생각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를 전부 다 사기치는 걸로 듣고 여러분들 생각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하지만 완전 반대야 내 얘기가 옳고 여러분들이 편견에 잡혀 있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견에서 벗어나야지 사실은 다이어트가 되게 자유로워집니다 저희가 추구하는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자유로운 다이어트를 하자 어, 음식의 종류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운동에 대해서도 자유롭고 그럼 뭐 살을 어떻게 빼냐고요? 약발로 빼요 <웃음> 약 먹고 뺍니다 자 어쨌거나 아이들에게도 제가 어 소화비만 그 때문에 오시는 분들께 어, 조언을 드리는 것이 아이들에게 이 음식 살쪄요 이 음식 살찌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절대 하지 말아 달라요 어른들이 생각할 때에 이게 좋아요를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게 절대로 안 된다고 막는 경우에 발생하는 2차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예를 초콜릿이다 빵이다 과자다 이런 것들이 나쁜 음식이야 를 규정을 해버리면은 애들이 엄마의 통제 범위 내에 있을 때에는 그런 것들을 먹지 않거든요 하지만 친구들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애들이 이제 5학년 6학년 중학생이 되어서 자기가 뭔가를 먹게 될까 스스로 찾아서 먹게 될수 있는 그 순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엄청 먹습니다. 그간에 내가 못 먹었던 거 어, 집에 가면 못 먹는데 이러면서 그리고 좀더 나쁜 방식으로 가면 아이들이 거짓말을 합니다. 네안 먹었다 그래요. 그러면 엄마한테 혼날 것 같으니까 집에서 밥을 또 먹습니다. 그래서 잘리집니다네 줘도 됩니다. 대신 어떻게 먹을 건지를 가르쳐 주셔야 돼요 과자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 나쁘다가 아니고 어, 먹는 시간을 정해주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은 정상 식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오후 4시경에 애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요소까지 같이 있기 때문에 사실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오후 4시가 되면 간식을 먹는 게 사실은 맞습니다. 그렇게 먹을 때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간식류들이 있잖아요. 과일이 되었건, 뭐 아이스크림 되었건, 빵이 되었건 그걸 그 시간에 먹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방식을좀바꿔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방식을 교육을 받으셔야 되고 어, 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성장 요소까지 같이 감안해서 운동 스케줄까지 같이 짜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와서 네, 종합적으로 나와서 만들어지는 게 소아 성장 관리예요 소아 비만 관리, 소아 성장 관리 그래서 단순하게 접근을 해서 다들 자꾸 실패를 하는 거고 어 그러면서 아이들을 탓하게 되고 사실은 엄마들이 무식한 건데 그걸 다 애들 탓을 하는 거예요 음. 네, 그러고 싸우고 관계는안 좋아지고 왜 자꾸 그렇게들 하시나요? 네, 우리한테 보내주면 우리가 해결해 줄 텐데 소아 비만 관리는 요 분께 사십니다. 네. 자. <웃음> 네. 수업이 많은 신세진 원장님께서 담당을 하시고, 어, 그, 아이들의 식사 스케줄, 그다음 식사표, 운동표, 이런 것들까지도 신세진 원장님께서 다, 그 아이들의 이제 상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좋아하는 음식들, 그 다음에 식사 스타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다 지정을 해서 알려주실 겁니다. 네. 자 재밌으셨습니까 네 벌써 지금 이제 11시 45분 이제 마칠 시간이 다돼 가는데 어 지금 보면 봐봐요 제가 우리 딸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이거 먹으면 살쪄요 근데 그거를 안 주셨어요 안줄수 없죠 왜냐면은 정말 애들이 너무 먹고 싶어 하니까 자 그럼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 먹으면서도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신다는 거는 아이들한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음. 그러면서 먹,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먹으면서도 본인의 자존감이 계속 떨어져요. 어. 왠지 죄를 짓는 것 같고. 원래 나쁜 게 아닌데. 이 방식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컸었을 때에도 지금 이제 그 말씀하신 분처럼 가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도 그러니까 저희 블로그도 많이 보셨을 거고 저하고 이렇게 라방하는 것도 보시고 어또 제가 상담도 해드렸고 했, 했잖아요. 근데도 아직까지 빵은 살찐 음식이야가 그러니까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 오랫동안 지금 이게 지속돼 있어. 음. 그래서 저는 빵 먹으면서 살빼시라 그래요. 빠지게 만들잖아요. 예. 네, 엄마가, 어, 어색한 손인사를. 예, <웃음> 네, 엄마가 진짜 무식한 거예요. 그래서, 네, 아니, 미안, 죄송해요. 무식하다고 그래서. 한, 하지만, 엄마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애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걔들은 백지예요. 엄마가 그려지는 대로 걔들은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음.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렇게 돼서 괜찮으면 괜찮은데, 현재 안 괜찮잖아요. 그러면, 어, 이걸 다 뜯어 고치셔야 됩니다. 네. 빵순이인데 괜찮았잖아요. 아까 165에 얼마였지 53kg. 빵순이인데도 불구하고 걔는 아까 키대비 체중점수 40점대 괜찮았단 말이에요. 음,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아시겠죠? 그러고 정말 그렇게 먹으면은 다들 살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 어, 다 방법이 있습니다. 어, 그리고 그 방법을 음,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방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정말로 오픈마인드로 완전히 새롭게 그 내용들을 써가셔야 돼요